가자 찍지마 어? 진짜? 찍지마 오아 이게 뭐야? 맛있다 이게 반죽이래 사과파이 만들기야? 일단 응. 예, 앉으시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보자 반죽 네. 하나를 밀대로 미셔서 밑에다 깔고 아, 응. 응. 잼 바르고 응. 그다음에 또 반죽 하나를 밀대로 미셔가지고 칼로 썰어서 어, 사진처럼 귀여워. 모양을 내시면 돼 애기들 어. 원하는 만큼의 응. 모양을 네네. 네. 일단은 밀대로 어, 미시는 거자 네. 반죽 하나씩 가져가서 어,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응. 내가 나가동 선생님 반죽 응, <웃음> 너네가 다 해라. 일대로 꺼내야 돼. 아 이거 하나 꺼? 아니야 손으로 꺼는. 이렇게 밀면대로대로 아, 아. 음. 이렇게, 아, 이렇게 대로 그렇지. 그렇지. 다 너무 많이 밀면 안될 거야 아마. 그래? 그럼 응. 이 정도만 하면 되나? 적당히 밀어야겠지. 그럼 되지 않을까? 야, 이 정도 밀었으면 되는 거지? 잊어버렸어. 음, 이 정도 밀었으면 어디 갈라고 있어? 길게? 엄마 내가 이거 줄까요? 아니, 많이 길게? 어, 여기다 올려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올리고 하나를 더 밀고 아 이거를 오, 이거 잼 넣고 맞지 않아? 몰라. <웃음> <웃음> 설명 잘 들어왔네. 잊어버렸네. 아니, 저 위에 들어가. 써 있네. 아, 일단은 이게 두두 두 덩이잖아 봐봐 동그란 모양 만들두 덩이잖아? 두 덩이니까 하나를 좀 동그랗게 만들자 바닥에 깔 거니까 작업차. 왜냐면 동그란 파이를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래. 또 동그려야 되는 건 아니지 않아? 근데 동그려야지 여기 딱 들어가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동그란 오 잘하네 그치? 이제 하나 더 하면 되죠? 이거 내가 응? 이거 엄마꺼 해줘야겠다 어? 엄마가 이건좀 잘못된 거 같아 그래? 네, 엄마가 엄마는 대충 하겠다고 했어 그래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아빠건 접시에 이렇게 들어갔어 오! 이 정도 그 다음에 잼을 육심하게아육심을 내어 두툼하게 발라줘 육심을 <웃음> 내어서? 응, 음, 하지만 우리가 네 명이니까 아껴서 써야지 네 명이 써야지. 마지막 사람은 퐁퐁 때가 난고잼 잼을 이렇게 발라줬잼 음. 음. 이렇게 넓게 폈지? 아니난 못했는데 봐봐 넓게, 어 넓게 됐어요. 펴봐 이렇게 너리였어. 여기 바닥에 어디 갔어 너? 아 바닥 이제 다시 만든거야? 바닥 놓고 잼을 바르고 잼 발랐어? 이걸 잘라볼게 자 봐봐 저쪽으로 가실게요 길쭉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근데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르는 거야 자, 아빠는 이걸로 꾸며줄 거야 전 무늬 이미 있는데 그냥 하면 안 돼요? 무늬가 응? 이미 생겼는데 무늬가 음. 생겨버렸어 누르면서 누르면서 그냥 무늬가 생겼네? 아빠 이렇게 무늬가 생겨버렸어요 왜 무늬가 생긴 거야? 응? 아빠가 그냥 무늬가 생겼어요 네? 괜찮죠? 진짜 이상해 한번 봐봐요 진짜로 잘했어 한번 봐봐요 네? 네? 응 잘했어 잘했어 안 보여요? <웃음> 봤어 이건 무슨 동물 모양 되는데요? 그랬어? 잘라줄까?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꽉 누르면 하나 떼어졌고 그거는 안쓸 거야 이 줄을 쓸 거야 꽉 와, 알았어. 이렇게 한 줄씩 떼서 쓰는 거야 이기 꾸면 이제 아빠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봐봐. 아빠는 이렇게 칸을 만들었어요? 아빠는 이렇게. 좀좀 다르쳐야 돼. 올리면 되죠? 아 그걸 통으로 올릴 거야? 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럼 해.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요? 아빠는 이렇게 했어. 사이사이 사과가 보이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사이좋도 정답은 없어. 유도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네. 어. 근데 이거 안 빼줘. 어? 이거 꽉 이렇게 좌우로 좌우로 둘러봐. 팔을 딱 대고 꾹꾹꾹 그렇지. 그러고 그쪽을 떼내 떼내고 싶은 쪽을. 이렇게만 돼요? 오빠 지 그냥 패트로피 이런 떼져요? 모양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에서 더 이렇게 꾹꾹 눌러줘야 돼 이렇게? 그리고 눌러봤고 그러, 그렇지 좌우로 그 다음에 눌러 오른쪽 한번누르고 왼쪽 한번 눌르고 어, 이렇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쪽으로는 안 되지 잘안 잘려 두꺼워서 그럴 거야 아마 아 그럼 더 도태됐다 아 도와줄게 어, 꼬꾹마라고써 이거는 엄마꺼 이름 쓰지 말고 꼬꾹마라고써 아,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음. 자, 다 썼네. 네. 선생님한테 편 드리고. 직접 만든 파이 맛은 어떻습니까? 맛있어 맛있습니까? 마시지 마시지 마시지 마시지 마시지 마시지 마시지 여기 손가락 지 마시지 마시지 이시지 움직이래. 지지 마시지 마시지 마 마시지 마 마시지 마마 어? 니네 먹을 거야? 나 먹을래 이거. 엄마가 만든 거? 아니 나안 먹어 나 이거 먹고 싶어 아빠 거? 응. 그러면 아빠 사랑해요 한 번은 아빠 사랑해요 자, 자 아빠 응. 잘 만들었지? 응. 여기다 올려야 돼난 실제로 아빠 되게 사랑하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 은 형은 가짜라는 거? 거냐? 난뭘 뭐 먹고 싶어 뭘? 이거 물차야겠는데 먹을건데 뭐, 아니면 너 아, 가져올게 물 아빠 어? 알죠? 아빠 <웃음> 사랑해요 한번 아빠가 하라고 해서 한 거지 진짜로 아, 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아지 니네 엄마 좋아하는 거 아빠가 모를 줄 알고? 아빠랑 정말 사랑하는 거 알죠? 어난 알지 너네 지훈아 먹다 말았어? 어? 여기구 밥먹으러 가야지 엄마 배고파요? 응이만 밥먹을걸 배고 이따 먹어야겠다 아 그래? 이따 먹을 때람에다 담아요 이거 그대로 싸서 넣어 이거 난 건데? 이거 어, 그대로 여기 싸서 넣어 그래. 자 하나씩 네, 한 개씩 그래. 어차피 한 개는 먹을건데 이거 어. 여기 봉투에 넣어야지 그래서 이따가 먹어요. 응. 자. 기면되겠다 않아? 맛있을 거게 까야 돼. 아. 갔다 올게? 다잼은이런데는 치킨데. 자국잼은 어떻게 만들어요? 사과로 잼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집에서 만들어 보자. 여기 사로 아, 아, 아, 아, 또 <목소리도> 내가.